<웃음> 여기가 지금 나름대로 핫해요 되게 컨셉도 잘 잡았고 분위기도 좋고, 술 마실 분위기도 나고. 그리고, 저 인테리어 비용 하나도 안 드린 거. 메뉴 하나당 8,500원 정도 합니다. 가격이. <웃음> 여기는 해산물도 팔고 고기도 팔고 로컬인데 아예 저가형 로컬은 아니고 그래도 가격대가 조금 있는 일군 쪽에서는 여기가 좀 핫하긴 합니다, 지금. 저번 영상에 제가 브이로그로 한번 찍은 곳인데 거기가 사실은 베트남에서도 좀 산다 하는 친구들이 파티하고 생일 파티하고 뭐 나름대로 이제 어시되면서 이렇게 먹는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필수품. 이거 여기는 150원입니다. <웃음> <웃음> 이거 꼭 챙겨 와야 돼요. 구향으로. 향이 있으면 안 돼. 또. <웃음>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번갈 때마다 계속 써야 되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요. 어, 꼭 베트남 올때 필수품입니다. <웃음> <웃음> 오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이게, 어... 이게 태풍 근접 영화권이라 지금 딱 좋아. 요즘 장풍 쏘듯이 태풍이 가운데로 왔어. 진짜 깜짝 놀랐어. 그리고 그리고 내일은 일정을 어떻게 하는 게좋까요 대략적인 가을 때나 뭐 넣고 싶은 것들. 닭윙이야있어스 그거 봐. 윙 우리 감장 양념이 있어요. 근데 이장 양념인데 되게 그냥 강단하게 해서 맛있어. <목소리> 강하게 거의 뭐 데리야끼. 어 아, 데리야끼 양념. 양념인데 조금 간강하게 자, 우리 카메라 감독 애쓰니까 내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먹었던 l a 가 이제 편집 좀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이런 거죠? <목소리> 아주 나쁘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정말 좋지도 않아. 아, 저기, 저기. 아닌데, 저기 아닌데? 한번 먹어보자. 진짜 네. 맛있어. 이 꼬막 같은 거잖아. 내가, 네, 꼬막이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꼬막 이만한 걸 먹었어. 너무 맛있는 거야. 이거 그냥 버어지면 먹으면 되지. 확인 좀 해봐야 돼. 내가, 아니 이거 구워 먹는다. 능으로 나 그냥 구워서 먹으라고 나왔어. 진짜? 어, 미거은 거야. 예? 짧은 거야. 짧은 거. 야 아, 그래요? 그러네. 이근 거네 나능안 했는데. 이게 뭐 약간 틀어는 거. 올려 놓은 거지, 지가 올려 놔야지. 호텔 지나보다. 그냥 가서. 그냥 그래서 갔다 온 절대 미니바에 있는 거는 먹으면아까아까 아까운 아까운 아아니죠 아까운 아까운 아까운 아까운 아까운 아까운 아까다아까 아까운 아까운 아까운 아까운 아까운 아까운 아까운 아까운 아까운 아까운 아까다아 올려 아까운 아까운 아까운 아까운 아까다 아까운 아아 태우고 구해서 나오죠. 레벨. <웃음> 아 이제 베트남 방문이 많아지니까 이제 이게 여기요 정도는 이제 쉽게 나오네. <웃음> 원래 원래 했던데. Check o u 오늘 베트남 이틀째 날이고요 안젤리나 졸리도 왔다간 베트남 가정식 맛집을 지금 오늘 왔습니다 가정식은 어떻게 나오는지 현지 맛집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베트남 전통 가옥을 개조해서 만든 식당이라서 그런 분위기도 어떤지 맛은 어떤지 직접 들어가서 먹으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외국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네요 여기다 서양 분들이 많이 오는 집이 여기 되게 특이한게 메뉴판이 이만큼이나 두껍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만 되어있고 어 되게 복잡해요 몇년을 걸리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고르는 시간만 한 30분 걸릴 것 같아요 또 다른 점이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굉장히 옛날식 가옥을 음식점으로 바꿔놨는데 좁다 보니까 울릴수 있는 부분을 제가 항상 체크하는데 음향 부분을 위에 보시면 은 나무로 다 작업을 해놨습니다 나무로 해놨기 때문에 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테이블도 나무입니다 또한 가지 특이한 점은 별거 아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의 별거 아닌 차이는 벌레들이 끼지 않게끔 미리 차단하는 별거 아닌 차이인데 이렇게 이걸로 막아놨습니다 옛날에 못살때 그 집에 밥해놓고 덮어놨던 그망 <웃음> 같은거 여기는 이제 이걸로 제이 망을 했네요 그만큼 신경을 쓴다는거죠 이 분위기가 아담하니 포근한 느낌 유기농 숙면 커버 집에서 밥먹는 느낌이 드는 집인 것 같아요. 인사들이 찍힐 수 있으니까 내가 이영상은 아예 그냥 못 찍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음식 사진은된다는거 보면 은 아예 못못 받아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유명인들도 많이 오고 주요 인사들도 많이 오니까 잘못해놓으면 촬영되면 또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음. 음, 오늘 옷이 빨리 나온다. 밥이 살짝 볶긴 했는데 음. <목소리> 이 깻잎 같은데 이 깻잎이야 얘? 깻잎 맞아 깻잎이랑 똑같은데 시치미 맞나 시치미 아 시치미.. 시치미야, 시치미.. <목소리> 다이거향어두 음. 이거 같이 따먹으니까 되게 특이하다. 음. 이건 한국의 연두부 그냥 튀겨 놓은거 하고 똑같이. 음. 볶음밥은 뭐 그닥? 음. 그렇게 맛있다고는 못느끼겠어 그냥 볶음밥. 그냥? 그래. 맛없는 음. 음. 볶음밥. 음. 근데 여기에 그 다른 초스를 섞어 먹으면 괜찮을 거야. 초콜이 많아. 이 괜찮지? 너무 좋지. 아 이거 음, 내가 이거 고 싶어가지고 음, 아니, 아니 근데 아까 그렇게 맛있었어 음, 이게 이게 뭐지? 새우튀김 새우말이튀김 아, 새우를 뭐지? 스프링롤처럼 뭐지? 말아서 튀겨놓은 거니다 맛을 한번 볼게요 뭐지? 뭐지? 뭐지? 뭐지? 그냥 새우 음, 맛있네 새우, 야채 새우랑 야채랑 같이 튀겨놓은 거야 음, 이거 딱 새우완자튀김 새우 완자 튀팀 새우는 치즈 스틱처럼 생겼잖아. 아. 맥주 한 음. 잔. 짠 맥주 안 음. 주다. 잘못 됐어요? 이게 뭐가 나왔어? 이거 나왔어. 뭐라고? 홍반, 뭐, 장어다. 뭐. 응. 야, 야. 에, 아. <웃음> 아. 어. 이건 뭐야? 이게 장조, 같은 거. 계란이랑 돼지고기 돼지고기 장조네 <웃음> 딱 돼지고기 장조림입니다. 장조림. 딱 장조림. 여기 재료인데 재료 잘못한 거지. 그런게 하나 맞겠지. 장조림하고 똑같이. 네 들어가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찍진 않고 두 번째 찍었어. 그래. 배경이 단절이 <목소리도> 이거랑 볶음밥이랑 어, 잘... 네. 같이 먹 밥이랑 짠이네 우리나라 무슨 밥도둑 순위를 정했는데 1위가 뭔지 알아? 2위가 간장게자야 1위가 뭔지 알아? 네 <웃음> 건부에서 음. <웃음> <목소리도> 먹었던 거네 야, 약간 시켰어. 새콤하게 나온 거야 호박꽃 요게 음. 호박꽃입니다 호박꽃 음, 음. 음. 한국 고급도 많아 는참 대단하네 달콤 음. 예쁘다. 어, 조선시대 거 같네. 냄비가 음. 비 차단이 더우리나라가다 음. 이게 조선시대 거이 냄비가. 비이 냄비가 되게 특이하다. 어, 진짜 특이. 음. 음. 냄비가 다나이 음. 냄비 때좀 하나 몇개 사가는 것도 괜찮겠다. 괜아좀 많이 주죠? 아니뭐뭐 뭐 다른 것도 있쁘다 보니까. 어. 음. 이거 그거잖아, 해산물. 나? 간국 시켰거든요? 아, 닭이 라서 깔끔했구나. 다깔끔구나 음. 아, 뭐해? 괜찮아요? 아니 매워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차라리 어, 어, 주셔서... 어 차라리 매운 게 나은 먹 같아. 요 반갑게 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까 사이시가있었 어. 음, 얘네가 이게 메인 국물이거든. 메인 국물인데 얘네가 이거 좋아하거든. 없죠? 우리 탕 해놓으면 난리나겠다. 이만 음.